강원 지역은 주말 사이에 눈폭탄을 맞았습니다. 지금도 마을 일부는 고립되어 있고요. 폭설로 인해 대한민국의 많은 생물들이 없어졌다. 여기도 눈, 여기도 눈. 여기도 눈 그래서 나는 눈이 없는 곳으로 가기로 했다 생물이 아주 많고 미국, 아마존 그 다음으로 갈 해외는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바로 뉴질랜드 바이요자 여러분 제가 미국과 아마존에 이어서 뉴질랜드로 가게 되었습니다 뉴질랜드는 굉장히 천혜의 환경으로 많은 바다 생물과 호수의 민물 생물들도 많이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거기서는 주로 낚시를 할것 같거든요 왜냐하면 낚시하기에는 굉장히 환상의 섬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잠시 은혜와 쭈방이와 잠깐만 헤어지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 다 갔다 올게 아유 우리 쭈 다리 있어. 아 우리 쭈이 자리 자리 있어 쭈 아빠는 이딱 새끼.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지금 공항으로 출발했고 예전에 미국이나 아마존 갈 때는 이렇게 공항 가는 길에 약간 해방감 그런게 좀 있었거든요 은혜를 떠나서 나만의 시간을 좀 가질 수 있겠다 이런게 있어가지고 좋았는데 아무래도 은혜가 임신도 했고 이제 뱃속에 출판이 있다 보니까 이게 또 마냥 이렇게 해방감 있습니다 리발 개좋아 자유다 자 여러분 인천공항 도착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해외에 혼자 가겠습니까 제가 아주 좋아하는 형님들이랑 같이 갑니다 누구냐면 분명히 이 근처에 계신다고 했거든요 어 병님, 형님 형님 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웃음> 우리 초짜나씨 형님이랑 또 같이 가는데 왜 이렇게 오랜만입니까 형님? 얼굴 까먹었구만 저희가 너무 멀리 살아가지고 그때 블루길 영상도 대박나가지고 형님이랑 콜라보를 그렇게 사람들이 해달라고 했는데 또 이렇게 해외에서 일주일 동안 같이 하게 됐습니다 이번 해외 컨텐츠 지대로 한번 둥둥이 블락이 달려 블락님 지대 열심히 형님 오늘은 왜가 그 쓰고 안 했어요? 하 <웃음> 인천공항에서 한번 보여줘야 진짜죠 아 알았어 꺼내줄게 아 하지마 하지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저희 세시 뉴질랜드로 바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스고 자 여러분 이렇게 뉴질랜드에 도착을 했는데 뉴질랜드에 그냥 온게 아닙니다 민농고속에 있기 때문에 왔습니다 뉴질랜드 현지에서 유튜브를 하고 있는 한국분들이 동행을 해주신다고 해가지고 일주일 동안 같이 다녀보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분들이 오셨다고 하거든요 바로 만나러 가볼게요 자 여러분 뉴질랜드에서 낚시로 아주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홀리코리아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웃음> <웃음> 뉴질랜드에서 21년째 거주를 하고 계시고 낚시하려고 여기까지 오셨다는 소문이 있는데 맞나요? 만만 맞습니다 <웃음> 일주일 동안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캠퍼맨을 타고 갈 건데 아 안녕하십니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김준명입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드론 낚시 유튜버 빠두미입니다두 분이서 같이 하고 계신데 뉴질랜드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많은 구독자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작살 낚시하는 작살란다입니다. 작살란다라도 유튜버를 하고 계시고 저희 유튜버 7 명이 출발해 보도록 할게요. 이 야, 죽입니다, 죽여. 숙소 없어도 되겠는데요, 요 정도면요? 나는 여기서 자게. 저는 숙소비 환불 받을라고. 여러분, <웃음> 네. <웃음> 저희가 북쪽으로 가기 때문에 북쪽에는 마트 이런 게 아예 없다 그래요. 그래서 미리 여기서 장을 싹다 보고 나서 장본 거랑 같이 올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마트로 갈게요. 라상 라상. 여러분, 지금 한이마트 왔거든요. 여기서 통발이나 여러 가지 컨텐츠를 할 거잖아요. 거기서 통발, 미끼, 삼겹살, 닭, 그리고 뭐 초장 이런 거는 다른데 안 파니까 구비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야, 한국은 좀몇 시간 안 돼가지고 이거 보니까 한국 같다. 라면 같은 거좀 사야 되잖아요. 라면 겁나 비쌀걸? 생각보다 안비싸 비쌀. 겁나 비싼데요. 하나에 <웃음> <웃음> 8,000원 하잖아요. 여기는 달러인데 800원을 곱하면 됩니다. 자, 여러분. 한인마트 장다 받고 현지, 뉴질랜드 분들은 큐이라고 하죠. 네. 큐이 분들이 하는 현지 마트로 또 가서 나머지 장을 좀 보도록 할 건데 낚시방 장가 왔습니다. 여기는 다미끼예요 네. 와. 아니, 무슨 이런 미 밖에 보면 은 지금 배고파가지고 제가 먹고싶어요 그 여기서 컨텐츠하면 되겠어자여러 <웃음> <웃음> 이게 장어통발인데 우리나라에 없죠 이렇게 생긴거 이거 처음 봤는데 이런데 장어나 베도라치 이런거 잘 들어가거든요 이것도 하나 구매해볼게요 와 이게 뭐야 미리 <웃음> 요만해 와 형님 이거 한번 돌려주세요 잡은척 잡은척 <웃음>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저희 통발이랑 전갱이 요런거 샀거든요. 자 이제 키위마트 가서 생닭 이런 것도 마저 사보도록 할게요. 자 여러분 지금 현지 마트 갔습니다. <웃음> 자 여러분 약간 코스트코 느낌의 엄청 그냥 광대한 마트 같습니다. 대포가 <웃음> 방망이야. 와 고구마 사이즈 보세요. 내 <웃음> 꼬마 <웃음> 형님 여기네 휘었잖아요 <웃음> 자 여러분 요런식으로 장을 다 봤습니다 이제 오늘 첫번째로 하는 컨텐츠 포인트로 가서 바로 뭐 잡을지 한번 공개해보도록 할게요 가서봐요 자 여러분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첫번째 컨텐츠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뉴질랜드에서 바다 낚시도 물론 많이 하지만 민물 낚시로 하는게 있는데 바로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비싼 민물 장어 낚시입니다 뉴질랜드에는 장어를 먹지 않기 때문에 장어의 개체 수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심지어 민물 장어인데도 불구하고 두께가 이런 장어들이 득실득실하다고 합니다 얼마나 더? 요런! 요로... <웃음> 아이씨 뉴질랜드 거 놓다 먹으면 비행기값 날려요 지금 여기... 포인트를 한번 보세요 개울을 보시면은 장어가 살 수밖에 없는 그런 개울입니다 이런 개울이 우리나라에 많지 않거든요 그리고 물 색깔도 굉장히 탁해가지고 장어들이 살기 굉장히 좋은 조건이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 민물장어를 낚시로도 잡고 통발로도 잡아 들어가 있습니다 미끼는 소고기와 생닭을 넣어가지고 통발을 먼저 던져놓고 낚시로도 잡다가 통발 다시 건져 보고 요런 식으로 해서 장어를 잡아가지고 추매를 해볼게요 장어 전문가 홀리코리아님께서 장어 채비를 또 알려주신다고 하시는데 민장 대로와세요네 그냥 원줄에다가 마늘 하나 들었습니다 되게 작은 거 쓰시네요 아... 어. 바늘에다가 1 4온의 구멍추. 이거 하나 달고 던지시면 됩니다. 미끼는 뭘 쓰나요? 닭하고 음. 그다음에 소고기. 최고겠 닭이랑 소고기가 최고예요. 어 그렇죠. 사람도 좋아하니까. 짱도 좋아하겠지. <웃음> 여기다 이제 바늘, 이정도 이렇게 달아 가지고 앞에다 살짝 던져 놓으면 덥석 물 거예요. 낚시에 자신감이 있는 게 너무 신기해요. 정말 프로님들도 아, 잘 모르겠는데요라고 하시는데 던지면 다 여러분. 에이, 이거 설마 통발 던지기 전에 잡히는 게 말이 안 돼. 그렇죠? 입질 왔어요? 어, 입질, 입질. 잘봐 봐. 어, 움직이 나움직어 오. 어둘 준비해. 헛똑빠. 둘 준비해. 날지둘져 가져. 지금 오프닝을 찍고 있는 와중에 지금. 들어 들어. Check 야! 잡았다. 야 미쳤다. 진짜, 야 진짜 커? 거 진짜 어떻게어해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미쳤다 미쳤다. 네. 랜디랜디랜디 어. 우와! 우와! <웃음> 이게 말이 안 돼요, 여러분. 와. <웃음> 우와! 내가 잡는다 그랬잖아. 우와! <웃음> 사이즈가 이게 민물장어예요? 어 민물장어. <웃음> 와, 이거 1kg예요, 바로. 우리나라에서 킬로급이 굉장히 비싸게 팔리고 있잖아요. 이 정도면 우리나라에서 90만 원 봐도 90만 원 <웃음> 이상 받죠. 90만 원. 오케이. 와, 90만 원! 한리더 잡게 해줄게. 빨리. 들어 네. 네, 여러분 이거 특게 <쉽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놀람> 야, 아, 야, 날, 날 치면 어떡해. <웃음> 와, 이거 너무 힘이 좋아가지고, 여러분. 두께가 지금 이래요. <웃음> 와, <웃음> 내가 봤던 장어 중에 제일 두껍다. <웃음> 아니, 민장대로 하는 이유가 있네. 손맛이 미쳤어요. 아, 진짜? 나도 느껴보고 싶다. <웃음> 일단 얘는 킵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올리코리안 최고! 올리코리안 <웃음> 넘버워! <안 봐봐. 웃음> 자, 여러분. 장어 일단 생명력이 좋기 때문에 만약에 더큰거 잡으면 얘 놔줄게요. 일단 넣어둘게요. 혹시 모르니까. 들어가! 아, 바다버섯? <웃음> <웃음> 진짜 손맛이 미쳤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근데 이 통발도 한번 설치를 해보도록 할게요. 아, 나 오프닝 먼저 찍으면 안 돼? 아, <웃음> 맞다. <웃음> 오픈했지다가 지금 이거 걸렸거든요. 아자 우리 또 장어에 미친 초짜 형님 또. 뉴질랜드에서 장어만 잡았으면 좋겠어. 잇치잇치 잇지. 오 잇지. 오, 왔다 왔다. 와와와 와. 예예예 예. 제 기다려 기다려. 아직 아직 아직. 제가 신호 주면. 요 채요. 채. 채. <웃음> <웃음> 와, 장난 아니죠? 야, <웃음> <와>, 이게 <이거> 진짜. <웃음> 우와, 사이즈 봐라. 우와, 미쳤어. 우와. 우와, 미쳤는데? <웃음> 양식장 아니에요, 여러분. 우와. <웃음> 홀리코리안님이 여기 양식하는 곳이 왔어요. <웃음> 여기, 여기 와서 밥 줘요. 우와, <웃음> <웃음> 손맛이 진짜. 홀리코리안 <웃음> 반가워. <웃음> 홀리코리안 구독, 좋아요. 좋아요. <웃음> <웃음> 얘도 일단 힙해줄게요. 와, 여기 뭐, 출산율 장난 아니겠는데요? <웃음> <웃음> 아, <놀람> 왜 안먹는거야 아, 이제 마시는 거. 작은거만 잡혀가지고 이게 작은거예요 네. 음. 우와 예봐 봐봐 기여간거봐 헤이 헤이 헤이, 빨리 덮쳐 덮쳐 그렇지 아, 아, 아, 기파시오 아, 들어가라 닫아버려 <웃음> 야 최고죠 와 진짜 손맛 최고죠 와 진짜 미쳤다 미쳤어요 형이 빨리 통발나요 통발라 저 왔어 왜 왔어? 낚싯대 끌고, 와, 와, 와, 와, 와. 끌고 들어가 와와와와와 끌고 들어가 우와 <웃음> <웃음> 우와, 사이 어. 좋은데? 어. 우와. <웃음> 한국에서 이런 거 잡으려면 1년 내내 쇠바지 고생해야 하 해요. <웃음> 미쳤습니다. <지금> 이야, <웃음> 와 미쳤어. 소고기 묻은 거 봐. 장어 <웃음> 이거 안 골라네. 안 골라가 뭐예요? 수입종. 여기는 토종 아니에요? 그죠, 여기 토종이지. <웃음> <웃음> 여긴 토종. 우리나라에서는 수입종입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저희가 통발을두 개를 해왔습니다. 오늘 미끼가 뭐냐면요, 바로 요 생닭과 소 간을 넣어가지고 장어가 밥 바글바글하게 들어가는 거를 찍는 게 목표예요. 또 뭐야? 또, 또 와요? 힘들어요. 입질 또 와요? 이야! 아! 어, 역시 한 손. 오! 여, 사이즈 오! 뭐야? 야, 사이즈 뭐야? 아니야, 이거 무조건 이거 꺼내야, 꺼내야 돼. 무조건 꺼내야, 꺼내야, 꺼내야, 꺼내야 돼. 잠깐. 괴물이 괴물. 왜 이렇게 난리들 아, 났어요? 잠시만. 꺼내야 야, 이게 뭐야? 와, 내가 꺼낼게. 제가 홀리코리안입니다. 야, 최고. 우와, 이거. 우와, 이거 아까 그거 답. 형, 형, 형, 형. 우와 우와 이거 괴물 아니야? 자, 잡아 잡아 잡 와! 물려 물려 물려! 장어를 잡아야 돼? 요 아이, 더웠다. 더웠어! 잡아 잡아 잡아! 잡아. 그거 잡아. 잡아! 잡아야 돼! 괴물! 잡아야 돼! <웃음> 아 이거 2kg 넘는 거예요 이거 진짜 괴물이었죠? 이거 대한민국에서 평생 늘어 죽을 때까지 잡도 못 하는 사이즈요 내가 잡자마자 올라오지 마라 뒷... <웃음> 올라오지 마라 하 걱정하지 마 내가 또 잡아줄게 저 정도면 어떤 사이즈예요? 큰 편이에요? 중간 중간, 중간. 어이 이게 중간이래요 빨리 빨리, 빨리 통발 일단 넣어 통발 빨리 넣자 이거. 뭐야 뭐야. 어 저기 또 어, 잡았어. 잡았어 에헤이, 에헤이. 방생 사이즈. 방생 사이즈 야 방생 사이즈. 이거 한국에서는 굉장히 귀한데 아, 방생 사이즈가 되다해 이것도 여러분 근데 큽니다 커요 저거 방생해주로그게에 저런 거 이제 아, 쳐다안 보지 아까 우리 <웃음> 이상한 거 봤잖아 <웃음> 와나 미쳤어 괴물 <웃음> 봤어 요 진짜 괴물 야 아, 아, 일단 이거 넣자 와또 나왔어요 이게, 이게 이제 뉴랜에서이게 음. 자포니카라 그러거든요 음, 자포니카 네. 아니 이제 조금씩 어도워니까버도지가더 더 많이 나오겠다 더잘 나오고 더 커져요 와 아, 어떻게 가져 가시면 요넣어줄까요 얘는 방생할까요? 알아서 방생 아알았어 가요? 어, 오토릴리즈 양식이니까 말잘 들어 친구 데리고 와 어휴 저희 그 저희 통발자 <웃음> 생닭을 하나 통째로 싹 넣어가지고 내가 아까 그러지 않았어 요거 너무 작다고 요거 어. 예. 아니 근데 들어갈 것 같아요 아까 잡았던 그런 사이즈까지는 들어갈 거예요 나 아까 잡아봤는데 힘이 진짜 장난 아니죠 못 잡아서 어떻게 하냐 아 형이 이뭐 내가 내려갈라 했어 나 바로 또 얼굴 아니. 똥 씹어버리잖아 <웃음> 빵이도 내려간다면 자기가 됐다 컨텐츠 욕심 이싸가지고 내가 봤을 때까마님은 참게도 잘못잡고 <웃음> <줄어보고>, 그런 <웃음> 사람이 뭐 장어를 잡았다고 내려가 장어 아까 라고 하니까 바로 빼들어 <웃음> 자뜰채 왔습니다 한 뭐야 뭐야 그만 그만 그만 그만 야야야야 와 뭐야 뜰채뜰채 우와 도코도코도코도코토 와, 와 미쳤습니다 야 꼬리부터 담아돼 머리부터 당아면안돼 담았다 아. 됐어 우와 진짜 리콜 와와 이거 굵기가와와 음, 와,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아, 와. 이거, 이거 내가 봤을 요 잡아도 내가 힘이 안될 거예요 분명히 아니, 어. 장갑 두개 끼고 지느름이 여기 오고 네네. 몸동 가운데 여기 아래 거기 네. 딱 잡으면 돼 잡는 거 홀리콜리아 님이 잡았는데 <웃음> <웃음> <지어서는> <웃음> <잡아>. <웃음> <웃음> 와 이거 두께 보세요 여러분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어안 <웃음> 되는데요 안 되는데 형님 <웃음> <웃음> 안 되잖아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우와 <웃음> <웃음> 와 이게 장어라고? 와 미쳤다. 아, 근데 이거 내가 잡은 거 아니에요? 이거? <웃음> 맞아 맞아. <웃음> 이거보다 더큰거 있지 않소? 그렇죠. 더큰거 <웃음> 더 <웃음> 있죠 이거보다? 어, 당연하죠와와 <웃음> <웃음> 미쳤다 진짜로. 자 지금 요 크기인데 크기 비교드릴게요. 와와 <웃음> <우와, 웃음> 말이 안돼. 뉴질랜드 보람 있습니다 진짜. 와. 자 일단 근데 통발 좀 던집시다. 낚시 다 닫아버려. 낚시 던지지 마세요 아무도. 저거 잡고 싶었고 18년 동안 뉴질랜드로 오고 싶었던 게. 소감 한마디 하세요. 네가 <웃음> 저만은 장어를 잡으려고 그 18년 동안 추노마냥 뜀박질하면서 장을 잡으려 했거든요 는데 드디어 뉴질랜드에서 그 수원 프레버렸습니다 형님 여기 비행기 싸고 오려고 눈 두어필지 바로 써야지 금자하하 이제 여기다가 소간 저거 넣으세요자 또 빠드미님이 또, 소... 또 소를 넣으시신다고니다 그래. 넣어버려? 요 <웃음> 들어버려? 아홀리코리아또 던지셨다 던지지 마세요 통발 좀 던지게 해주세요 플라이어 그래 어. 자 소간 통발 플라이어 그래 뒤집어져도 상관없어요. 상관없어 어... 여러분 이러고 진짜 40분만 있으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자 이제 낚시를 진짜 해볼게요. 이제 빨리 진짜 빨리. 진짜 더큰 거, 더큰 거. 한국과 이거... 좀 다른 게 네. 먹도록 놔둬야 돼요. 오랫동안 줘야 되는 구나왜냐면 미끼가 있으면 딱딱 뜯고 이렇게 끌고 가거든. 근데 아... 얘를 이렇게 먹을 때까지 좀 놔둬야 돼. 근데 이제 와... 조금 민감한 분들 입질만 조금 와도 확채거든. 어... 어, 온다 온다. 온다. 니 됐어요. 놔둬야 돼. 자 일... 다시 와서 이까. 한번 해볼게요. 네, 네, 의자에 앉아서 편하게. 좀... 아 그래 네, 네, 네, <웃음> 뉴질랜드 화돼버렸는데요저 <웃음> 저 지금 까딱까딱 하는거한번 보세요.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직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오 온다 왔다 왔다 왔다 한천 남았어 오, 아직 많이 남았어 아니야, 아니야. 자 이제 좀 뒤로 가서 찍어주시오 거니까둘 하나 넷 오케 우 우와 우와 음 어,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어, 우와! 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 뜰채 뜰채 뜰채 민자한 사드릴게요 <목소리> 죄송해요 우와 우와 우와 우와 더 크다 더커 우와 낚싯대가 부러질 정도로 엄청 크게 잡혔어, 아니, 또. 빨리야, 뒤로 와야지. 니가 끌려가면 안 돼. 에!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됐다! 우와! 야. 아니! 와. 아니, 죄송합니다. 낚싯대 <목소리> 부러뜨렸어. 500만원짜리 낚싯대인데. 아니, 600만원짜리야. 로 뗐다. 우와, <웃음> 근데. <웃음> 우와, 이거 부러진 거 봐. 이거, 이거 왜 부러진 건지오 중국산이라서.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부러져도 이 정도 크게 잡아서 부러지면 괜찮아. 아유, 감사합니다. <웃음> 아유 괜찮아요. 돈만 주면 되니까. 와, 여러분. 제가 잡은 겁니다. 우와, 진짜. 미쳤어 이거 아니 진짜 미쳤어요 진짜 뉴질랜드 아니면 이런 거를 느껴볼 수가 없잖아요 이거 어떻게 보내줄까요? 아, 이거는 생각네. 아까 잡은 거보다 조금 작은 거 같아서 나중에... 그래도 이제 스스로 집으로 가는 거 한번 아. 보여드리자 자밥 먹자 <웃음> 집가자 <집까지. 웃음> 어, 가, 가, 가, 집에 가, 집에 가, 집에 가. 어, 역시 말잘 듣네. 나왔어, 나왔어. 아니, 아니, 아니. 잠,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인사잖아 인사. 아, 아, 아이고, 예의 반 어. 예의 반갑다. 와, 진짜 말도 안 됩니다, 여러분. 소름도 았었어요 저도 소름 <농시> 돋아요 낚시대가 얼마인지 몰라가지고. 원래 제가 하나 사드리겠습니다. 사실 저 뉴질랜드 잡는 거 거짓말인 줄 알았어요. 모든 낚시꾼들은 거짓말쟁이잖아요. 아, 근데 뉴질랜드 목사님시거든요. 목사님은 아니에요. 역시 <농시> 할레루야 여러분, 저도 낚시를. 혼자 한번 해볼게요 조태니! 요거는 낚시대 얼마예요 이거 350만원 <웃음> <웃음> 제발 불어 패려라 액션 줄 필요 없고 스테이입니다 냄새 맡고 와가지고 먹는 거기 때문에 저럴 입질하고 오! 야야야야 야, 야, 야, 이거 아예 삼켰다 삼켰죠? 우와 와요 정도면 사이즈 어느 정도 될까요? 뭐 크진? 오 어, 어, 크다 크다 <웃음> 우와, 우와 우와 잡았다 <웃음> 아, 이거 뜰지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그룹공명인데요 <웃음> 들어보 이게 뭐야? 에이 너무 작습니다 이거 <웃음> 요거 방생할게요 더큰거 잡을게요 초짜 형님도 지금 입질 왔거든요 네 이거 방생 사이즈 그래. <웃음> <웃음> 그래도 웃음껏 만개했다 내가 쟤랑 콘텐츠 하면서 저렇게 행복해하는 거 처음 봤어 조짜 <웃음> 형님 그렇게 작지 않아요 큰데요? 한국에선 목숨 걸죠? 당겨서이게 <웃음> <이런 거> 잡으려면 은이혼하거 <웃음> 낚시해요 이 요것도 그냥 여지 없이 방생 <웃음> <웃음> 저러면 지금 20분 지났는데 지금 거둬도 통발에 많이 있나요? 어.. 없진 않죠 <웃음> 느낌 없는데? 소간 얘네가 안 먹나? 오야 뭐야? 어, 뭐야 있어? 야, 야, 야, 야, 야, 야. 방금 두 마리 떨어졌어 아 방금 왜, 두 마리 왜, 왜, 떨어졌어요? 그리고 두 마리 나왔다 아니 어, 20분 뒀는데 어, 장어가 지금 두 마리가 잡았습니다 자 이거 다시 던지겠어 네 다시 던져주세요 플라이가래자 <웃음> 여러분 이제 낚시 좀더 해보고 해질 때쯤 다시 한번 걷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기 왔습니다 커요? 우와 너무 작다 아야저 아, 죄송한데 한국에서도 방생 사이즈를 parar, <놀람이 하고 있어요> 이런 게 나와 자 <놀람이 하고 있어요> <놀람이 하고 있어요> 우리 캠핑카 형님 해걸구 나왔네 손맛을 좋으실겠어요자 그럼 방생하겠습니다 자마러 아, 많으면 뱃대지 치요자 <놀람이 하고 있어요> 지금 하늘 보시면 비구름이 온다 그래가지고 이제 10분 남았다고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통발도 걷고 이제 좀더 낚시를 있, 아 잡혀있어요 잡혀있어요 우와 어때 어때 어때 야 드래플린거 봐 형님 어, 뭐? 형님 뭐야? 어, 뭐야? 뭐야? <웃음> 뭐야 뭐야 뭐야 <웃음> 뭐야 연기 잘하시오 아니 어떻 감고있나봐 그거는 방생하시도록 하겠어 <웃음> 자 여러분 통발 이제 한번 걷어보도록 할건데 아까 통발 걷고 20분 정도 지났거든요 어, 어? 어? 네, 어? 네, 왔어, 아니, 왔어 왔어 어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이정도 <이장님> 똥손인데요 <웃음> <웃음> 통발이 억울하게 뭔줄 아세요 걷는 사람 잘못이 된다아왜 <웃음> <웃음> 이렇게 못잡는 것이오 <웃음> 자 다음거 그럼 누가 해볼거요 네. 자 성우님 한번 해보세요 이 통발은 장어 통발이에요 무거워요? 예? 생냄 생각 아니다 생닭이 겁나 무거워요 끈개비야 1톤 다 <웃음> 이야 크다 이야 생닭 크다 한 마리 한 마리 있어 한 마리 아유 아유 아유, 아유 가 일로 다 나갔네 글로 그 나갔네 열려있어 고요싹빠져버렸구만 여러분 이렇게 고 통닭이나 이런 거는 여기에 투척을 하면 불법이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요거는 챙겨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비 와서 이제 철수하고 요 녀석 지금 바로 들고 가가지고 숯불에 꿔서 둘째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웃음> <웃음> 보리콜리 형님 자녀 있으세요? 다섯 명 있습니다 역시 <웃음> 내가 이럴 줄 알았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가기 전에 지금 초짜 형님이 큰거 손맛을 못 봐가지고 비 맞으면서 대기하고 있는데 사이 좋은 거 같아요 형님 와 <웃음> 어! 어이 요 어. 어이여 괜찮아 <웃음> 저짜리 만족 못하는데 <웃음> <웃음> 다만족해어 손맛 볼 만큼 다 받고 <웃음> 근데 목소리에 왜 울음이 있어요 형님 ,�네. 가자 <웃음> <웃음> 자, <,nine. 웃음> 자 여러분 지금 숙소로 이동중입니다 형님 그큰 장어 손맛 못봐서 어떡해요 지는 낚시대도 <웃음> 부러져 봤는데낚 ㅋ <웃음> 대 <웃음> ㅋ ㅋ 낚시대 갖고 풀어트려 버렸고자 여러분 이제 잡아온 장어를 손질을 해볼건데 손질 누가하냐 또 장어의 자... 아.. 손맛을 못본 우리 내가 <웃음> 손맛을 못 봤지만은 한번 네. <웃음> <웃음> 아이고, 형님, 장어 <장호선> 손맛 어때요? <웃음> 발끈매끄러운 기가 막혀버린다. <웃음> 어? 대급박 봐, 대급박. 둘리야둘리야 <웃음> 와, 진짜. 음, 진짜... 시청자 여러분들, 장어 굵기 비교하면 또이게 부탄가스 아니까 아이고, 와, 와, 진짜. 이건 진짜 미쳤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2만원 굵기 죽을 때까지 잡을 수가 없어요. 뉴질랜드 왔은 게 이런 거 보는 거지. 그니까. 러 자, 근데 장어하면 또 뭡니까? 숯불구이잖아요? 그래? 근데 숯에 물을 붙이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그래서 숯을 먼저 붙여놓도록 할게요. 부어버려. 자, 그리 여기다가 원래 토치로 해야 되는데, 이게 파이어블럭이라고. 이렇게 하면 그냥 붙어보자. 우와! 오. 왜요? 무슨... 이게... 이게... 솔직히 방금 당황하셨는데 이게 밑으로 가야 되는데 원래? 아들들들와와 <웃음> 네, 네, 네. 이거 좋다 토치 필요 없네 자 이제 이거 불 피우는 동안 칼집 넣으러 가시죠 형님 와 장어 사이즈 봐라 진짜 미쳤어 비교가 안 된다 물탑스가게 보여 사이즈가 75 플러스 5cm 대략 80딱될것 같아요 아이 장어꾼들 어영구영 얘기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게 정확히 83.3 왜요? 내 마음이요 왜요? 장어다시 전문가가 83.3 83.3에서 <웃음> 방금 또 5로 바뀌었네. <웃음> 1초 차이에 바로 바뀌네. 롱코 크기 보세요. 송통만 해요. <웃음> 자, 여러분, 내장을 따야 되는데, 내장은 이쪽에서 따주도록 할게요. 와. 원래는. 이 껌대가 이렇게 많이오. <웃음> 와, 대박이다, 이게 진짜 돈으로 치면 <웃음> 얼마쯤 돼요, 형님? 한국에서 한 1,700만원 줘야지. <웃음> <웃음> 또 지마미오. <웃음> 몇 키로예요, 이거? 5.7키로. <웃음> <웃음> 지메미오. 진짜 뻥안 치고 무게는 한, 한 3키로 될것 같아요, 어, 제가 봤어요식가로는한 3,400 3, 하지 않아요, 지 정도. 진짜 4키로짜리를 1억에 사갔다는 정도 얘기도 정도. 많이 있잖아요. 아니, 간바. <웃음> 우와. 이 정도 사이즈의 간이면은 소고 어. 비교할만이오. <웃음> 지메미오. <웃음> <웃음> 아니, 이거 내장 같다. 그거해도되겠어 곱창. 패드세요 형님? 아니요 <웃음> 이거 위에 뭐 있어요 형님? 낚시 바늘 아 바늘 있어요? 아, 바늘 있어 어, 위에? 아, 위에? 진짜요? 바늘. 거짓말 봐봐 위에 바늘이 있어? 봐봐 봐봐 우와 삼킨네 우와 낚시줄이랑 아. 소고기도 있네 어? 어 와, 뭔데요? 이거 아니요? 처음에 까명 형님 놓쳤지 한 마리 어. 큰놈인 개비 어 뭐야 얘네 그거 하나 삼키고 하나를 또 모은 거예요? 우와 어. 나 여지껏 장가 똑똑한 줄 알았더니 겁내 멈청구만 이거 <웃음> 보면 이제 여기가 피가 고여있네요 음. 이제 이것이 있으면 이제 꿉지 않냐? 냄새나 흙만 음. 나고 음, 그렇지. 여러분 여기서 신장을 일단 싹다 어. 긁어줄게요 진짜 미쳤다 우리 어 미친 거를 못 잡아서 어떡 해요 <웃음> 근데 지금 내가 제일 많이 만지고 있네 그러니까 형님 응? 결국 형님이 승자입니다 제일 많이 만져요 쓸데없이 여기, 여기, <웃음> 여기 소울이 구만 소울로 문 대면 안돼소울소울소울 어, 그런, 그런 소리 하지 마라 하하하하 형님 하때리버렸네하하하 형님 장어에 대한 예의가 있죠 형님 아니 아니요 도민이 이만한 사이즈 잡은 거 보셨어요? 터진 적은 있는데 이 정도 아... 크기까지는 전에 왜냐면 장어 낚시 그렇게 오랫동안 안 해서 아 근데 구석에서 네, 계속 잡고 계셨어요 이게 큰 놈이 나와서 사실 빠도민이 잡았던 게 방생 사이즈였지 아, 사실은 저... 한국에선 굉장히 큰놈들이거든요 먹기 좋기는 제가 저이러스어떤거 <웃음> 같았어 는 장어는... 500g에서 500g 사이가 제일 맛있어 아, 진짜요? 그 이상 넘어가는 것들은 살짝 퍽퍽함이 있어요. 아, 그렇구나. 그런 것들은 또 영물이잖요. 그렇 영물은 <웃음> 놔주는 게 데려먹는 게 좋아. 아, 응. 절대 놔주지 않고. <웃음> 캠비카 형님, 서포트 진짜 제대로 해. <웃음> 장어 눈을 보면은 막 살아있는 것 같이 싱싱하잖요. 네. 이런 장어는 그냥 바로 까는 것이 아니요 그러면요. 기도 한번 해줘야 돼. 근데 예. 저번에 블루길 눈도 가려주면서 기도하더라고 <웃음> 오, 야. 확실히 살이 틀리다. 300g, 뭐 800g 그런 거. 는 진짜 그 무거운 감이 있어. 이게 안에 그냥 싹 들어가. 와, 그만큼 살이 두껍다는 이그러니요 아니 그만큼 이제 아이가 할 때가 됐다는 거지. 와, 형님. 아니, 와, 와, 형님, 와, 와, 형님. 와, <웃음> 이렇게 캐릭터를 잡아가지고. <웃음> 이빨도 솔찬 있네. 예, 조심하세요. 아, 이거 뭐 잡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괜찮으세요? 와, 쭉쭉 내려가면 다 라삭 사무라이 한번여요 형님 라삭 사무라이. <웃음> <웃음> 오픈. 우와, 어... 형님 진짜 아, 최고. 좀 아프네. 아. <웃음> 근데 이거 진짜 뼈 바를 수 있어요 형님? 발라야지 여기까지 왔는데 <웃음> <웃음> 우와 야 이거 야 콜라겐 바라야 뼈예요? 전나야 <웃음> 굴기 봐라 진짜. 우와 <웃음> 야 형님 장어집에 취업해도 되겠어? 아니 형님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잘 뜨는 사람은 요건 게지진자 어우 와 형님 어. 어 뭐야 뭐야 뿌렸다 뿌다 형님 뿌렸다 진짜. <피곤다>. 아 <웃음> 아니죠. <웃음> <웃음> 와, 진짜 여러분, 대가리 크기가 이렇습니다. 종이 컵 앞에 두 배에요, 두 배. 뭐 하십니까, 형님? 지금 원래, 자어구이 먹을 때, 생강을 해갖고 많이 먹잖아요 생강이 없을 때는, 생 양파 있지. 네. 여기에다가 얹혀갖고 먹으면 또 기가 막혀버려요. 아. 아, 그리고, 와, 이거 파, 진짜. 이거 뭐, 몽딩이요 <웃음> <웃음> 이게 비기하는 거예요, 비기. 파가 아니고요. 파랑 아. 비슷한 건데, 좀 다른 거예요. 네. 아. 요거, 냄새는 어때요, 형님? 파워도 틀리네. 아, 달라요? 좀 밍밍 언데 아, 근데 그파 향이 나긴 하네요. 응. 요거를 숯에다가 살짝 구워. 그럼 여기 타자요 그러면은 한번 벗기고, 그 다음 또 벗겨서 거기서부터 이제 장어를 또 싸서 먹는 거예요. 아, 별미요, 별미. 피곤하게 벗기는 거 좋아하는 분. 아, 이거 부대기네 또. 집에서 요리는 누가 하세요, 형님? 내가 아니요. 진짜 오늘 형님이 잡았으면 이렇게 손질 안 했을 텐데. 그럼. 밥법도 못했는데, 뭐한다고 자, 여러분 이제 불다 붙어가지고. 가자! 아 형님 멋있다 진짜 요리사 같아 마오이족 같아 마오이족 아우 <웃음> 소금을 왜 미리 뿌리지 않네요 굽다 보면은 살짝 오그라들어 네. 그때 딱. 뿌리는 것이 아, 소금이 근데 왜 이렇게 많아 나는 벌크를 좋아해요 <웃음> 형님 좀 멋없게 뿌리네요 일차는 이렇게 한번 해주세요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진짜 미쳤습니다 미쳤어요 오그라든다 오그라들죠 와 저기 지글지글 끓는 거 보세요 이거 보이시죠 와. 씨. 우와. 오우, 야. 오우, 야. 야, 이거 파또쓱 올려주네. 너무 기대돼. 무슨 맛일까? 진짜 음. 일반 장어랑 비싼 맛일까? 우리가 이제 장어 찍가면 200g 이상, 250g이거든? 보면은 뺄짝 꼬라잖요 뭐. 식감이 좀 어리버리하다고. 근데 요거는 딱 먹는 순간 육즙이 입에서 팍 터져버려, 막. 안드셔 보셨잖아요. <웃음> 이거 봐, 이거 봐. 육즙. 예에에에에에. 와 우와 자 여러분 이다 구워줬습니다 딱 저런 색깔 이죠 요런 색깔 딱 났을 때가 제일 맛있거든요 약간 바삭거림도 있고 껍질도 아삭아삭하니 이거 끊는데 30분 걸렸는데 여기 또 있어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일단 요거 먼저 먹방 한번 찍고 저거는 저희들끼리 영상 끊고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거 한번 올려주세요 형님 우와 <웃음> <웃음> 오늘 텐트 아주 그냥 난리 나겠네 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오오. <웃음> <칠 것도 없더만. 웃음> <웃음> 장어구이가 완성이 됐는데 제가 잡았다가 와준 장어랑 고 그게 있쌉니다 선생님이 잡은면서 실벤장어 이런 거 많이 첫짱이 <웃음> <웃음> <웃음> 너무 고생해 주셔가지고 지금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유, 아니 아니 아니 아무리 또 우리 형님들랑 고생하셨습니다 님이랑 너무 고생해 주셨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이제 바로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거 살 보세요 간장에다가 먼저 먹어보세요 형 그럼 음, 하셔야 됩니다. 츄베르? <웃음> <웃음> 우와 맛있어 진짜 리얼로 미유진이 완전 싹싹익 해가지고 바삭바삭하고 속에서 꽉찬게 간장에 찍어 먹어야지 제맛이네. 이 바삭이가 딱 요느낌 먹어야 되거든요. 네, 잘 보세요. 이따 하셔야 됩니다. 추베르 <웃음> <웃음> 우와 미쳤서와 이때까지 먹었으면 그 장어는 진짜 꼬라, 그거 뭔지 네. 알겠어요. 이거는 완전 입안에 장어살이 가득 짜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확실히 드려 지면 이거 릭 있잖아요. 요걸로 싸서 한번 먹어볼게요. 아, 이거 싸서 먹는 거구나. 여기다가 오, 장어를 넣고. 아, 장파를 넣어가지고. 형님 이렇게 드셔보셨어요? 장어 궁금해요. 이게 어떤 아. 맛일지. 되게 궁금해요. 하, 다 개걸스럽구만. 우리 형제가 싸드리겠습니되 제일 금하래요 어떤 맛지 나도 한번 유튜브. h e 요 사주세요. 주세요따주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사주세요. 있어요사주요 사주세요. 어떻습니까? 이게? 음.. 님 음, 고안 너무 맛있 그게 리죠요 우리 두님한테 한마디. 아빠가 아, 해자빠 <웃음> <잘한다. 웃음> <마주미. too> <웃음> 어때요? 어, 확실히 어, 강아확실어나베르 아, 음. 음 맛있다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그냥 장어 맛입니다 장어 맛 손질을 잘해서 그런 거. 냄새가 진짜 하나도 안나요저 응. 장어... 냄새가 있었어요? 아, 아그히야또또 또 시작됐다 야 맛있게 먹고 지 혼자 먹는다니까 <웃음> <웃음> 이번에는 그냥 양파에다 짜서 한번 드셔봐요. 네 맛있어요. 드세요. <목소리도> 아, 아, 먹어봐. 드세요, 드세요. 자유롭게 드세요. 응, 음, 응. 음, 다 같이 고생하면했 해야지. 음. 다 같이 고생했는데, 누가한 명은 안 고생했지? 누구? <웃음> <웃음> 뭐 있어? <웃음> 뭐 있어? <웃음> 있어. 있어, 있어. 그못 잡는 사람. 내가 어떤 사람인 이제? 정관수술 할 거예요. <웃음> 아무 고 끓으라 이거. 여기 다 형이 둘이에요. 응. 셋이. 둘, 셋이. 둘. 둘. 다 묶었어요. 아, 묶었어요? 아. 아유, 어떻게 오늘 풀리겠네. <웃음> <웃음>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뉴질랜드까지 와가지고 정말 고생하면서 아침부터 한국에서 절대 잡을 수 없는 사이즈의 장어를 잡아서 구워서 맛있게 먹어봤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북쪽을 돌아다니면서 아주 여러가지 컨텐츠를 할 거니까요. 다음 영상도 재밌게 봐주시면 너무 감사드리겠습니다. 형아주세요. 다 같이 빵이요 할수 있어요. 음. 뭐 이렇게 둘은 가능하겠는데 그. <목소리> 아니, 우리, 우리, 우리, 형 하자. 하실 수 있어요? <목소리> 하나, 둘, 셋, 파이팅! <웃음>